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주부입니다 아, 저는 오른쪽 가슴 유방암 수술을 한상태고요 항암 팔차를 통해서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여서 속 근력에 어떤 무, 무리가 됐었는지 손발이 저리고 어깨 무릎도 많이 아프고 온몸이 전신이 많이 힘든 상태였어요 병원에서 도수치료 뭐 등등 비싼 돈을 들여서 많은 치료를 받아 봤지만 그때 뿐이고 효과가 별로 없어서 없었는데 밸런스 포스처를 아는 지인이 소개를 해줘서 써보게 되었습니다 짬짬이 진짜 제가 걷기 운동을 주로 하는데 그걸로는 부족해서 목이나 허리 디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운동을 가르쳐 주셔서 누워서 목을 좌우로 흔들고, 한 하루에 15분 정도씩 천천히 힘들지 않게 운동을 해 하면서 차츰 차도가 있었습니다. 아, 지금은 목, 목이 이렇게 가볍게 돌릴 수 있는 상태가 됐고요. 네. 어, 허리도 많이 편해지고, 그리고 제가 사실 다리가 절여서 절인 게왜속 근력이 근육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밸런스 포처를 밟으면서 지압을 많이 했던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다리도 절이지 않아요. 저녁을 먹고 나서 15분씩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아마 계속하게 되면 제 몸이 예전처럼 더 건강해 예전보다도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